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그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뭐 초급등을 했죠. 4% 가까이 이렇게 이 무거운 주식이 4% 가까이 올랐고 또 시가총액 3위의 SK 하이닉스도 뭐 7% 이상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주 오늘 상승의 배경으로는 투자 세액공제를 25%로 확대한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좀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투자액에 최대 25%를 감면해 준다는 소식으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열곳중 일곱 곳은 어, 올해도 이제 공급망이 위기다. 아, 이런, 어, 또안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 반도체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가지고 또새 공제, 등 기타 또 반도체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또이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어 당분간은 좀 조, 좋은 방향으로도 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그이 바, 반도체 관련된 어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psk 우리 전공정 장비 세계 1위죠 얘도 삼성이 물론 바,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지만 아연에도 이제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래서 psk의 지주사인 홀딩이가 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16% 대에 급등을 했고 psk 10% 이상 그리고 하나나스 lx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도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한번 보시면 어, 퍼의 평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퍼 평균은 여덟 배입니다. PBR 1.27. 아, 그래서 예보다 어, 이제 삼성보다 더 이제 낮은 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어 심텍 대체적으로 뭐 심텍이나 심텍 홀딩스도 오늘 3%대 반등을 했지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낮은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PSK 홀딩스는 이제 퍼 7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PSK PSK 홀딩스 퍼 7배. 평균 퍼가 8배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낮죠. PBR은 평균이 1.27배 얘는 이제 거의 절반 수준이죠 psk홀딩스 가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낮은 0.6 이죠 물론 이제 심태기도 있지만 어 상승률은 이제 어 그닥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요 중에서는 가장 낮은 0.6 부채 수준을 보시면 이제 아주 낮습니다 삼성이 36% 얘는 22 33요 어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게 이제 시총이죠 예 가볍습니다 이 psk홀딩스 1600억대 PSK, 이제 5,000억 수준에 와있죠, 여기. 어, 그리고, LX 세미콘이 1조 2천억, SK 하이닉스가 58조 9천억대, 어, 이런 기업도 아주 뭐 가볍게 7% 이상 반등을 해줬고, LX 세미콘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죠. 주당, 13,600원.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한 주당 4,500원을 벌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많은 기업, 많이 버는 기업이 이제 LX 세미콘이죠. 주당 이익으로. 퍼도 이제 6배 수준으로 어, 가, 아주 낮습니다. 이 6배 수준에 있는 놈들. 보면, 제너쌤, 주성이, 뭐, 요런 기업이 이제 6배 수준이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퍼 4배 수준이죠. 아주 뭐, 어, 퍼가 낮은 수준에 있죠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선 어, 퍼 7배 수준 때 있는 놈이 서플러스 또 여기 워닝머트리어스 이런 기업이 이제 퍼 7배 수준이고 삼성 같은 경우가 퍼 13으로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높죠 얘가 퍼는 SK 하이닉스가 1,2,3분기 8,000원을 벌면서 퍼는 10배 수준에 와 있고 그리고 이 PBR이 1배가 안되는 기업 뭐 1.27이기 때문에 뭐 1배가 안되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뭐 싸보이죠 1배가 안되는 기업들 그리고 어 부채 수준은 가장 낮은 놈은 테스 13% 어 이오테크닉 15 그리고 시가총액은 3천억 8천억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퍼가 아주 낮은 수준대까지 하락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뭐 1배 수준대와 있는 어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선봉에 있는 기업이 반도체 주지만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아주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거의 그 200일선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죠. 6만 2,000원대에서 쌍봉으로 꺾이면서 이제 무너졌었고 모든 이평선을 다 깨면서 이제 무너진 상태고 오늘 4% 가까이 급등했지만 아직 어, 장, 이, 20일 2평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죠. 어, 지금 이 20일선에서 약간 모질란 상태죠. 어, 그리고 주체를 한번 보시면 어, 외국인이 이제 많이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어, 기금이나 외국인이 이, 어느 정도 좀 밑질이 좀 들어왔고 개인이 좀 매도한 모습이죠. 어,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 예, 죽다 살아났죠. 거의 뭐 73,000원 신저가를 찍은 이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어, 전에 있던 그 8만원대의 어, 지지선 라인 때까지 다시 이제 뚫고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어, 8만원 선을 다행히 이제 회복해 주는 모습을 보였고 어, 21선 어, 21선 까지도 어, 살짝 이제 뚫은 모습입니다 어, 오늘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그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죠 뭐 신청도 물론 이제 뭐 천억원대 수준이고 어, 보시면 연초부터 뭐 계속 나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7천원대에서 계속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았었던 PSK 하지만 또 신저가를 한번 이렇게 찍었죠 1월 3일 신저가 이후에 급반등을 하면서 모든 이평선 지금 장기 이평선인 121선까지도 돌파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 PSK 하지만 오늘 주체를 보시면 이제. 개인들은 개인들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호 쪽에서 이제 예, 매수를 한 모습이고 다음은 PSK 어 지금 14,000원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던 이 PSK 어 한번요 200일선까지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었지만 삼성과 같이 이제 같이 무너졌었죠.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크게 반등하면서 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에 살짝 올라타 있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주체는 이제 요 어, 요렇게 개인만 매도한 모습이고 어, 다음은 LX 세미콘입니다. 아뭐 얘도 마찬가지 연초부터 뭐 계속 무너졌었죠. 아 그리고 이 75,000원대까지 이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쓴 이후에 얘도 이제 PSK처럼 오늘 반등을 했죠. 7%. 아 그리고 주체를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어 외국인 기관이 입질이 좀 들어온 모습인 모습입니다. 어 제주 반도체 얘는 이제 3,500원대 요 라인대를 어더 이상 이제 이탈하지 않고 오늘 어큰 폭에 이제 반등한 모습입니다. 아 다음은 테스입니다. 아 얘도 뭐 연초부터 작년 초부터 뭐 계속 무너졌었죠. 어 그리고 15,000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 테스 오늘 5% 반등.